도냐? 아, 나뭐 하냐면 폭이 안 죽은 거잖아. 그래 지금. 다층관안 그렇습니까, 오늘? 아, 뭐야? 자 일단 20킬을 목표로 했다 2 0킬은 채웠고 자 일단 이번 판은 20킬 이상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제한시간 완전 파괴하십시오 배그... 저거 그 배그 프로 선수 닉네임이거든요? DNW 로키 다나와라는 그건데 배그 하시나보네 컴온 아저저 가만히 있는거 보소? 오케이 의자 좀만 더 올린다 아니아니 빗줌형 아니에요 썬이야썬슈퍼비줌이 아니고 썬비줌 아 이게 내가 보니까 의자를 너무 낮춰서 그런나 봐. 제가 뭔가 사이즈가 아, 오! 거기 없는 데요. 봐봐, 포아로잖아의자테아 시... 이거. 의자테거였네폭탄이설이되었습니다 뭐야? 아군 이거, 이거. 였습니다이습니다 좋습니다. 이비 좋습니다. 한번 보여달라고요? 오케이 옆에 2층 연막 까놓고, 여기. 야, 야! 카드 놨는데, 아, 살짝 짧구나. 보, 보셨나요? 대충 깠는데? 언덕에 한명 있다. 양평 드걸 테 드릴 건데, 아, 그거 그 뭐냐? 잘 보시면은 박스에 점프, 예를 들어서 끼는 각이 다르, 다르거든요 그니까 러 박스에 붙어가지고 바로 붙어서 이렇게 까야되지 박스를 한번 붙어서 좀 이렇게 파고들면은 이게 달라져요 보, 보시다시피 보죠 끼는게 다르죠 이렇게 들어가진단 말이야 그냥 붙어서 바로 까야 돼. 제가 방금 보여드린 에임대로만 하면은 웬만하면 다 들어갑니다 제 유튜브에도 있거든요 제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형님 뭐냐? 아, 나뭐 하냐? 포기는 안 죽은 거죠. 플라트... 아, 그냥 총으로 잡을 걸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근데 그거 아셔야 돼. 이, 이속이 되냐 안 되냐도 중요하거든요? 첫째로 와서요. 패스. 본인이 아닌가? 상대만 가셨네. 이 속이 너무 낮으면 안 날라가요. 오래에 늦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오늘 2 층이잖아. 헤이 브로 뛰어내려야지. 헤이 브로, 브로가 아니구나. 뿌니님이구나. 맞나?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와 이거 이제, 이제 좀 살아나네. l 스피 s 사 들어가는 e 은안 돼요 그거 형님 쓰면은 안됩니다 이제 아예 막히지 않았나? 아 이제 반, 반 잡아야 되는데 i 가 l 가 e t 아 저거 템프를 그렇지 와 단층 와 저분 뭐냐 포지션 방금 큰 사다리를 다.. 다 있네 와 아유아유 아유, 근데 작빙은 2.1까지는 아니고 한 1.6이나 1.8도 아마 날라갈걸요? 그거보다 더 낮으면은 아마 힘들거예요 그때 실험해봤어요. 그때 1.6까지는 아마 됐던 것 같은데? 아 제가 지금 순접 안하고 있습니까? 아하 오케이 아야 아유, 지나가다가 자순아야다확하다 y Okay. Okay. Okay. o k 니 y o 그 a y Okay. Okay. 이상한 핀가고 잡아. 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비트저 사람, 비투명 팬이신가 보네. <목소리> 이정윤 바 정윤이 형님 반인데 와 클럽 잡혔어? 록키 형 올라와야지 다시 아 뭐야 뭐야 짝 소리야, 짝 소리야. 어제 벌 자, 일단 20키를 목표로 했다. 20키는 채웠고, 아 우아 했던거 같은데 이제 그 소리가 안난다고요 아아 지금 폼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이제 막폼 올라,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은 지기상조 오이구야 존나 한거 같은데? 야, 존나 와라, 뚝딱. 뭐야, 사랑하는 거 뭐야? 네. A special point. 뭐야, 나이스 아, 아직 아직 왜 안나옵니까? 아 제가 지금 보로판이야보로판이 제품 좀 안맞다 고 올리고 있어서 어어 안됩니다 알레비어 안 됩니다. 금기어 오케이 금기어 들어왔다 어야 줌이 안나가 야, 루키형아 안돼 안돼 내거야 제발 안돼. 아, 아 이거 어째? 아..잠깐만 7대3 좀 오바잖아 아니 그게 반이 나냐 아. 짝이다 등장반 좀 가까이서 밀가루 퇴는데 우물 들어갔나? 그레이 어 일단은 큰 수술은 그죠. 안 빠졌다 아직 있다. 입밖에 있는 것 같아요. 안돼 클라. 잠시 날아갔다. 깔까비 아, 이 정도면 폼 그래도 올라왔다 그죠? 좀 아까보다 좀올라왔다잉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어우, 뮤직가 형님, 어서 오세요. 가든 편에 저분 과격하다고요. 킬 대부터 이미 과격한데?